안녕하십니까 홍원장 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금번이 시간에는 최종 평가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 방식은 국가 R&D 과제 정부 부처별 거의 유사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본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를 이행치 않아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본 안내면의 중요성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안내 홍보자료를 참작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드리는 말씀 최종 평가 방식에서 60점 이상을 득하셔서 합격을 받으셔만 되고 60점 이하에서 불합격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 전문 기간에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최종 평가는 뭐냐? 기술 개발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공, 성실수행, 또는 실패로 어, 판정을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 최종 평가의 점검은 뭐냐? 최종 평가물을 확인하고 사업의 어떤 그 비용 내역, 그 다음에 어, 결과물에 대한 검토 또는 비용에 대한 정산 이런 것이 이제 최종 정감으로 할수 있고요. 어, 만약에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 전문기관의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어, 구제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종평가 부분에서 어, 과정상의 어, 실수가 있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어 그에 대 제재 조치 위원회가 개최돼서 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어 그에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 최종 평가 때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어서 어, 경중에 들어 3년간 어, 국제 과제 신청에 참여 제한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된 자금에아 어, 100% 환수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공문을 받게 되면은 어떤 경우도 즉시 대처하여서 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어, 뭐 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 뭐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제에 어, 2년 개발 과제 5억을 지원받아서 어, 그 결과물이, 어, 제품이 상당히 양호해서, 어, 해외 수요처로부터, 어, 3개년간 10억 정도 이상의 어, 매출 오다도 받고, 어, 어 성실, 어, 성공과제로 어, 인정되는 어,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어, 연구소장이 퇴사를 하면서, 어, 과제 관리에 대한 그 최종 평가 결과물을 제출을 제때 하지 못하여 결국은 불성실 실패로 판정이 돼서 어 전문기관으로부터 어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 어, 기간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실기를 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어, 이의신청 자료를 어,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총 소요 기간이 한 1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어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 실적도 어 쌓고 또 국내 매출 신장 실적도 아 30% 이상 신장이 됐는데 과정 관리상의 행정 미스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어 제재 제재 조치 위원회로부터 어 불성실 실패 환수 및, 어, 3년간 참여 제한을, 어, 받는 사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차 제재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어, 이런 사항이 된다면은, 어, 상당히, 어, 중소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에게는 어, 치명적인 손실이 되겠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 지금부터, 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최종평가에 대한 세부 안내 말씀을 어, 자료를 보고 어, 자료를 참고하시어 어, 좋은 유종의 미를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료 참고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평가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최종점검, 사업비 정산, 최종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최종평가 진행 절차, 최종점검 준비사항, 체크사항 및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점검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검이란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 검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사항으로 주간기관에서 협약 완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최종 보고서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서 최종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최종 점검 준비사항, 체크사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점검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검이란 기술개발 과제의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최종 점검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 현황 보고 자료, 개발 완료 결과물, 그리고 구입 장비 및 연구 기자재 등을 준비하고 이외에도 사업 계획서, 최종 보고서, 사업비 사용 내역서 및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 시스템 입력이 완료되었는지, 보고서는 제출하였는지, 기술 개발 기간 중 발생한 유무형의 발생품은 어떤 것인지, 협약 당시 대비 변경 사항이나 연구원 변동 사항이 있다면 통보 및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사업비 내역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했는지, 사업비 관련 집행 영수증은 규정에 따라 처리했는지, 과제 외에 정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보고서 제출 및 전산 시스템 입력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점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꼭 명심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점검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최종 점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보고서를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산 반려되므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산 제출이 완료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종 보고서를 받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고 또 미제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독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과제는 중단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최종점검 절차에 언급했었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일반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가계부를 작성하여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연구개발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당초에 개발 목적대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간기관은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간 단위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관련 서류를 주간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주간기관의 보고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간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에 사업비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인트수탁은행으로 환원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보출연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하며 기술개발 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합스탁은행의 포인트 잔액의 지분 산정은 원 미만으로 절사합니다. 다음으로 주간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재반증빙서류와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비 정상결과를 통보받은 주간기관은 정상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하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하나여 이의사유서와 주간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관리기관에 이의 신청할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이의 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사업비 정상결과 종합관리 시스템 등록 및 전문기관과 주간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주간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로부터 일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관리기관은 사업비 집행 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정밀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 민간지분 반납처리금,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주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부담금의 이자 발생시점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인트 정산의 경우에도 주간기관에 추가 납부금이 있는 경우 주간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로부터 일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반대로 민간지분 반납처리금이 있는 경우 주간기관 등의 관리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포인트제도 정산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들은 향후 제공되는 포인트 정산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와 사업비 정산 환수금 회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불인정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업비 정산시 불인정되는 경우와 비목별 불인정 기준 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사업비 불인정 경우, 대표적인 사업비 불인정 사례로는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현물 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산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증빙이 수기입금표인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인기관 중에서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주요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시된 자료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종 평가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평가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최종 평가란 완료 과제에 대한 과제별,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 과제의 최종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현장실태 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 평가는 기술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단, 평가 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해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평가가 끝나게 되면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연구노트, 최종 보고서, 증빙서류, 현장실태 조사 의견, 과제 책임자의 발표 및 시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 점수로 종합평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성공과제의 경우는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가 이에 해당하며 종합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과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패 사유가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 위반 등 점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 판정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실패 과제의 경우 연구노트, 최종 보고서, 발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 여부와 실패 사유 제시 여부를 판단하여 제재 등급 기준으로 제재 여부, 대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신청의 경우 주관기관은 통보로부터 1일 이내 1회에 한해 주간 기관장 명예 공문과 이 사유서를 통보한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과제의 경우 성공평가 공문,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안내 등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통해 성실수행 및 실패 판정을 하게 되며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제재 조치 및 환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입니다. 각 내용을 확인하세요.